안녕하세요.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망긴날 동시효과에서 상승한 이 부분이 진짜 상승인지 지켜보자고 했는데, 제가 어제 야간과 오늘 아침 시초가에서 확인해보니 진짜 상승봉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급하게 포지션을 정리했는데요. 오늘 시초가에서 어제 상승을 훼손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확한 진입자리와 청산자리가 어디인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어제 상승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눌려서 올라갔는데, 정확한 진입자리는 이 부분이죠. 눌림에서 올라갔다가, 홀에서 고점을 갱신하고 풋에서 저점을 갱신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차에서 한번 더 눈여겨보시는게 교차 싸움을 하지 않고 바로 이겼, 이겼기 때문에 홀딩합니다. 그리고 청산자리는 교차 싸움에서 이기고 나 다음 청산자리는 다음 행사가인 교차지점입니다. 285에서 교차해서 이겠으니까 287.5 행사가인 이 부분 교차예상가입니다이 부분에서 밀리는지 이기는지 눈여겨보시고 어, 이기면 홀딩하고 밀리면 은 청산합니다. 현재 이기고 있으니까 홀딩합니다. 홀딩하고 계속 보유하고 또 다음 행사가까지 홀딩하고 기다립니다. 그래, 그러다가 교차지점을 훼손하는 이런, 이런 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청산을 준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긴 했지만은 계속 내려오죠.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여기서 밀리게 되죠 밀리게 될때 이때 청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지지가 교차자리이고 2차 지지가 이 d d 에서 나타난 이 지점입니다 수월하게 가볍게 매매하시면 되고 욕심부려서 몰빵패팅하시면 진입과 청산 자리가 안보입니다. 어렵게 되죠. 본인 자금에 맞게 가볍게 수월하게 매매하시면 꾸준한 수익을 들릴것입니다 오늘 상승은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물량 소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자전 오버나이이나 물량 배팅을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대응 잘하시고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